오늘은 연대도 만지도를 가기 위해서 연명하게 왔습니다. 만지도까지는 15분 소요되고요. 만지도는 국립공원, 품마을, 14호, 청정지 건름다운이고요만지봉과 전망대, 동백숲집이 안에 문을 통해 있고요. 출렁단에 연결돼서 약 19미터를 건너게 되는 연대도 새로 송 에코 마을을 갈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몽드 해변도 있고요. 지게길로 아주 둘레길 볼수 있는 아름다운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곳 아주 유명하신 선장님께서 직접 이곳에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하하하 <웃음> 소식을 자연 소식이었던 곳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씩 하나씩 쳐봐서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손나무예요? 하아있물 아. 아. 아. 진짜 정말 깨끗합니다 어우, 해변의 나무들길이 아주 잘돼 있어 가지고요. 아, 정말 리바다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나무들끼길을좀 걷는데 벌써 출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아, 여기서 멀지도 않네. 잘 아픕니다. <웃음> 아, 이곳의 모래의 유일한 또 해수욕장이랍니다. 출렁다리를 안공 위에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출렁다리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장극기라고요. 작지만 백사장소와 함께 경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소원다리라고도 하는데요 설 맞잡고 원하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열번을 빌면 소원이 곧바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전국에 크고 작은 출렁다리가 있는데 지하체마다 유행처럼 새로 지어지는 특색없이 매번 긴 다리 더 높은 다리로서 경쟁하듯 만들어주는 요정 우입니다 우와 출렁다리 한번 보십시오 멋집니다 어휴 서나무들이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수백년은 됐으니까 어우 명품 서나무가 기가 막힌 것은 적 네, 작고 적지만 하루에 두번 정도 모세의 기저일어 나는 곳이다. 물이 차면은 잠기고 네, 물이 빠지면 이렇게 머리가 드러나는 모세의 기저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뭘 부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연대마을도 지붕도 알루 깔라가니 아주. 오호. 컨테이너 건물인데요. 어, 길도 유정지 마라고, 이렇게 파란색이 다 칠해져 있고요. 네, 이제 연대도 칠객길입구에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출연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열 지휘판이 엄청 설치되어 있네요. 초입에는 대나무 군락기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어이구, 운치 있습니다, 이거. 어, 연대마을이 같이 보이는데 와 비가 기가 막힙니다 어, 북바이 전망대에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게 내부지도 연화도, 우도, 욕지도 숙성, 노대도 부미도, 남해 청정마다와 통영의 육개섬을 이은길이 바다 백립길이라고 하네요 오곡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오곡도가 보이고요 뒤로 비진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희생해서 자라는 송담이 지금 소나무 길을 쪽쪽 빨아 먹고 있습니다. 연대봉 정상에는요. 과거 조선시대 삼도 수군 통제영에서 예저에 침입 상황을 알리기 위한 봉화대 설치했었고 정상으로 오르면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는데. 앞바다엔 주민의 생계 수단인 전복 양식장이 넓게 좀 펼쳐져 있네요. 에코 체험 센터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그림입니다. 그림. 에코 체험 센터에 체험 센터 왔는데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네요. 네. 체험 센터 뒤편 해수장도 멋집니다. 뭐 연대마을 네. 네. 네. 정자고요. 등대가 네. 연대식당에서 해물 전복 라면을 먹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만지도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오전에 넘어왔던 만지도로 출렁다리를 타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아침에 왔던 해안 데크길이 아닌 이제 암릉 일어난 능선길로 만지봉으로 좀 향하려 고합니다 다시 뒤돌아본 출렁다리가요. 투박할게 그려진 투창과 시가 그려진 창고도 상당히 장감을 있게 느껴집니다. 얼룩덜룩 멋진 만지 마을이죠. 이 길은요. 섬마을 처녀와 총각이 서로 다른 길을 올라와 저녁시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서 만나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뒤돌아본 연대도 200년 해성기반의 전망대랍니다. 만지범 증상생이 왔습니다. <웃음> 왔습니다. 역지대 전망대 왔습니다. 역지대 전망대. 넘고 울렙는 힘겨운 트래킹이었지만요 쇼피바다, 푸르른 산, 해송, 출렁다리, 벽화 등 다양한 볼거리로 만족스러운 통영만디도, 멘디도 트래킹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